얘들아, 응. 이거 봤어? 뭔데? 이거 저번부터도 자꾸 쳐다보다그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? 뭐야. <웃음> <우와. 웃음> 야, 공부 잘안 되잖아. 이거 완전 너네. 너폭거이야 아, 나 이런 거아니잖 이런 거, 이런 거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가라, 빨리 와! 아, 응. 사진과 홈. 미술과 가을, 법학과 겨울. 우리는 모두 계절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. 아, 우리 아까 점심 먹었던 거 너무 맛있지 않나? 진짜. <웃음> 이게 대박이다니가 아, 예, 예 얘들아, 맞다, 맞다. 나 이번에 그 사진 공모전 나간 거 있잖아. 어, 그거 어떻게 했어? 나 이번에 대상 받았지롱. 아박이네 야, 야, 대박. <웃음>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부럽다 고마 근데 뭐 가을이 또 뭐다 공부전뭐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? 아난 떨어졌어 야 괜찮아 다음에 뭐더 잘하면 되지 야 그림 진짜 잘 그리니까 다음에는 네가 꼭 우승할 거야 진짜로 그 그러하나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쏜다 먹고 싶다 먹어 <웃음> 하지만 계절이라고 다 같은 계절은 아니었다 나와야 되는데... 어떡하지? 아. 아, 또. 우와 상 받았다 오 축하 축하 진짜 잘 찍었다 축하해 이게 그 사진이야? 응 맞아 어때? 너무 예쁘다 부러워 야봄너 뭐하는 데 그렇게 실시 웃고 있어? 혹시 서대전 그분? 야 무슨 소리야 진짜 아니야? 맞네 아, 맞아. 어이, 봄, 봄, 봄, 야 진짜 절대 아니야까야야가라너그 공모전 나간다는 건 어떻게 됐어? 어, 어.. 뭐.. 그냥 계속 하고 있지 음, 음, 음, <웃음> 그러면은.. 다 하고 나 보여주면 안 될게? 어.. 어.. 어.. 그래.. 나.. 나중에 야나 강의 시간 다 돼서 먼저 갈게 쟤 강의 다 끝났다 하지 않았어? 그러게 공모전 잘되고 있어? 내가 이렇게 커피를 들고 응원하러 왔지 어, 안녕 근데 뭐, 무슨 일 있어 요새? 너는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서 좀 걱정되네 아, 그게 사실 저번에 나간다 했던 그 공모전 있잖아 그거 봄이 사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베끼는 거야 막상 완성하긴 했는데, 제출하려고 보니까 봄이 얼굴을 편하게 못볼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려. 음, 봄이 사진 진짜 예쁘긴 하지. 그리고 그림도 진짜 잘 그렸다. 근데 가을아, 이걸 공모전에 제출하는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. 저작권법상에 복제는 사진 촬영과 필사까지 들어가거든. 니가 만약 봄이의 원 저작물을 조금 변형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자인 봄이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어 사실 나도 그리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봄이는 사진이고 난 그림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역시 저작권 침해구나 어? 뭐야? 무슨 일이야? 가을이 오너러 왔는데 여기 다 모여 있었네 저 봄아 있잖아 나 너한테 할말 있어 사실 저번에 나참가를 했던 공모전에 네 사진을 똑같이 베낀 그림을 제출하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재능도 없고 초라한데 너는 항상 빛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가 너무 부러운 마음에 잠깐 내가 어떻게 됐었나봐 공모전은 포기하려고 네 사진 보고 베낀 그림으로 상받았자더 찝찝하기만 할 거고 허락 없이 사진 베껴서 정말 정말 미안해 말해줘서 고마워 가을아 근데 나는 네 그림 진짜 좋아해 너 그림에는 너만의 특색이 담겨있어서 항상 보면서 멋있다고 느꼈어 아직 너의 계절이 오지 않은 것 뿐이지 너만의 색깔을 지켜나가다 보면 너도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내가 보증할게 맞아 나도 가을이 그림만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 아직 세상이 너의 진가를 못 알아봤을 뿐이야 공모전 제출 얼마 남았다고 했지? 다시 보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게 얘들아, 야, 이렇게 아니라 우리 파이팅 한번 하자. 뭐야 뭐야?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<웃음> 자, 누른다. <웃음> 야, 내가 말했잖아, 이거 된다고. 와, 진짜 수고했어, 너무 대박이야. 너희들 진짜 너무 고마워. 너희 아니었으면 이번 공모전 아마 이정도못됐을 거야. 아, 자세히 보니까 저작권 문제 있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생이 있더라고. 야! 기분이다! 오늘은 내가 쏜다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가자,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가자! 그의 여름, 우리는 우리들의 계절이 차았다